로 어? 열렸네. 아까 막고 있었는데, 막고 있었는데 열렸구만. 자, 여기서 또 뭐를 찾아야 되는 거지? 꼭 어, 가위 지나갈 수가 없다. 음,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이 책은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설마? 살마... 오 이동한다 오대대 좋았어 이동하면 나야 좋지. 그래서 여기 내려가고 어 잘못된 것 같다. 뚜르르릉 잘못했네 잘못됐다 세상에. 하고올라가서 내려 가고, 간 내려간 뒤 밀고 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해야지. 그러면 돌아서. 밀고. 아, 또 잘못했네. 아, 씨. 여기서 또 막히네. 다시. 후. 밀고. 한번 밀고 밀고 밀고 한 번만 밀고 한번 밀고 쭉쭉쭉 쭉, 쭉. 여기서 돌아서 와야 되나? 돌아서 가서 오케이 가하고 여기로 내려가면 쭉쭉 쭉. 오케이 됐다 오! 됐다 오케이. 착상에 가위가 있다. 가위를 획득했다. 근데 이 가위를 이제 뭐 하는 걸까? 이제 가위를 얻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음. 한 번, 오, 씨. 조장해 놔자. 어우, 무섭다. 조장해 야 돼. 죽으면 또 찾아야 되니까. 고양이 방 가서 뭐 있나 봐야지. 음... 장민 같은 게뭐 있나? 뭐 있는 건가? 에옹 에옹 에옹 어장민네 요거 못 봤었는데? 러면은가위로 싹둑 어, 이크다. 줬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이브하고 가자. 안전빵. 무엇이든 안전빵 저장을 해놔야 돼. 쓴다. 예표제 두 제목은 드라킬라야. 움직이 움직이지만 쓸 거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 다 됐다. 비안 손을 다쳐서 글을 제대로 쓸수 없었거든. 살각 없어 완벽한 걸 고마워.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그래서 뭐안 줘요? 안 주네. 호시 부인가 저장 하나... 어? 스위치. 오케이. 그 전에 저장 한 번만 더 하고. 이건 또 따로 빼보자. 호시 부르니까. 엔딩이랑 따로 엔딩이 이어질 수 수도 있으니까? 열쇠를 가져간다 열쇠 쳤을지 아리아드 돌아가자 호 이제 응? 음? 이거 엔딩 분명히 분홍문 있으면은 엔딩인 것 같긴 한데 가냐 안 가냐 두개진데 두 가지로 보는 게 낫겠지? 공포 여긴 어디지? 분위기가 전혀 달라 여긴 도서관 모든 구역이 있는 곳이야 여기서 어느 구역이든 갈수 있어 내가 저장을 해냈기 때문에? 분홍문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치? 하지만 공포구역만만 구역 열려있어. 그렇구나. 저 분승 문포야? 저기가 도서관 중심이야. 아주 투표한 장소지. 로맨스 구역에 사는 친구를 불러 가고 싶은데 문이 닫혔어. 로맨스, 오. 이기 물음표 되어있는데? 동화 문에 잠겨있고 또 코미디 잠겨있네 확인 가야 되는 건가? 들어가지 않는다로 하자. 그래 들어가지 않는다로 해보자. 어찌 저장했습니까? 여기서 뭐해? 누인 문 열었어? 여지 말라고 했지? 안 열었어? 안 열었다고? 흠 됐어. 보다 음. 어, 그 문의 열쇠 찾았어. 녹슨 열쇠 획득했다. 칼은 돌려줘. 근데 좀 나아졌어? 괜찮아, 다행이네. 여기인겠지 여기. 응, 여기도 아니야? 열지 마, 알았어. 여기? 여기도 아니면 여기? 아니야? 아 돌아가야 되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4번으로 해놓자 분명 엔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t a n t 오. 드디어 그들은 공포의 그 끝에 도적했습니다. 야속들의 해설자는? 해설자는? 진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설자? 난 해설자가 아니야. 난 인간 지루한 인간일 뿐. 사실 어렸을 적엔 난 지루해서 아무도내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어. 다들 다를 무시했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의 인물들은 성격을 밝끼기 하기로 한 거야.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 친구가 가질 수 있도록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젠 어느 부분 진짜 가 나고 어느 부분 책이서 늦게 온 것인지 모르겠어. 필스자는 없어. 내가 베낀 성격 중 하나일 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의 발표해 붙잡을 거야? 이상 소리해서 미안해. 아리아, 너는 책을 책을 무지 사랑하고 독서를 많은 시간에 투자하는 아이인지 이제 책볼 낼라 할까? 로인,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쓰는 것도 죽이지. 재능 있는 작가야. 내가 진짜 재능은 해설과 비슷한 것이기 하지만 해설은 아니야. 나는 이야기꾼이야. 내 일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아이나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이야기꾼. 그럼 왜 내가 하는 일에 해설했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누구의 부탁 들어주고 싶, 있었거든. 어떤 사람이 너가 하는 일을 전부 해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진짜 이들은 모르겠어. 이소서관에 있는 사람 또 있다는 거지? 응, 맞아. 또 있어. 여기 같힌 사람 또 있다고, 누구? 너희들이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렇다면 그럴 리가 맞아 사과 할게 해석자 흉내내면서 내면, 너무한 말을 했어 특히 아이비한테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너가 지루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정말 흥미로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게 뭐라 얼마 안 얼마나 되는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너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 정말 그리운 말이네 윽. 응. 말이야 아직도 머리가 아파? 그래 내 그랬던 어떤 때랑 똑같아 어쩌면 나도 뭐 떠올리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음... 아리아 너가 알아야 할중에 사실이 있어 자 잠깐 아... 아리아 실은 에? 이 무슨 일이야 내가 사라지고 있어 아 안돼 그럴 수가 그렇구나 뺏어져 역할 관두기로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이야기 필요 없지 않겠지 아니면 사실 말하면 안되니까 사라지는 걸까 어찌보 괜찮을까 마지막까지 나아. 나아가 분명 당신이 만나게 될걸 달리야 내 진짜 이름이야 아, 안 돼. 어째서 이래서 안 되는데. 저기요? 아리아, 소두를 해. 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 사람을 찾아 해. 로인 어? 달리아? 도서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어? 책. 아, <웃음> 오, 오, 오, 안 돼. 떡부덕. 그렇게 기절을 하고. 과연? 다 읽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너 치고 언젠가 칠고야 그래 다행이네 그치만 한 번쯤 해피엔딩 써봐 해피엔딩은 내 특기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써본 적 없잖아 음.. 아 응? 해피엔딩 쓰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게 첫 번째 글 시작 같은데? 어? 아리아 고맙긴 한데 너 이야기 못 쓰잖아 에이 너무해 아직 시간 늦었는데 나 가볼게 도서관 그래 어저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내일 보자 안녕 미안 루인에 쓰여져버렸네. 하지만 중요한 거 말해줄게. 어? 루인? 루인 어딨어? 루인 사라졌나보네 전부 내네 잘못이야 달리야 루인. 울지마요. 울지마. 아리아짱 울면 안 땡. 안재 울고 싶지 않아. 강해져야 해. 농감해져 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뭐지? 편지인가? 루이의 편지에 뜨겠다 읽는다. 내 걱정하지 만난 괜찮아. 네가 자는 동안 다음 구역 가기로 했어. 진짜 보고 싶은 게 있거든. 넌 똑똑하고 굳세니까 부모 내 도움 없이 끝까지 다들했을까너 곁에 있어서 죽었어. 너도 널 알게 돼서 정말 기뻐리. <목소리> 파이널 챗. 터 <목소리> 저장이 많다. 저장. 요걸로 보면 되겠구나. 이름은 뭐, 여긴 이름 없어. 이 구역에서는 구역에서 여러 종류의 책을 찾을 수 있어. 우린 서로 달라지면 저렇게 살아가. 이봐, 아리야. 내말 들려? 응? 너도 여기, 여기 갇힌 거야? 당당신는너 세계, 너 세계에서 일하는 사서야? 여기가 뭐하는 거야? 흠, 글쎄. 깨어나본 여기 갇혀있었어. 보존도서관의 사서가 필요한 모양이야. 미안하다. 도서관안난널 지키는 사람이 될수 없어. 이미 내 마음에 가까이 둔 곳을 저부를 수 없지. 내 도서관은 신선하지. 또 오래됐기도 하고, 그나마 가까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지. 난 도서관의 식물과 귀여운 토끼를 돌고는 일로 왔둬었어 아마 그래서 도서관이 내게도 빼는 거일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이 독서를 지킬 수 있게 끊최서는 다해서 도서관들보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어느 도서관 제일 좋아? 여기서... 엔딩이 3개로 나눠지네? 아니, 4개인가? 음.. 양쪽 도서관 모두? <웃음> 포기하지마. 이게 진엔딩인 것같아 기다려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진행딩 같다 이게 진행딩 같은데? 여기다 저화다는꼭 같지 않다 꽃이라 자라고 있는데 손이 잘것 같지 않다. 여긴 어디지? 어 여기 길이구나. 하늘 참 아름다워. 특히 별 수놓아진 수노, 수노, 하늘은 더더욱. 나만의 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쁘다. 잠겨있다. 내 것들 어때? 무지개 색이 전부 하나씩 있어. 전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 봤구나. 내거 역시 완성하고 싶은데 잠겨 있다. 음, 찾아야 되는 건가? 여기 맞나보네? 알맞게 한다보다. 저 나무... <웃음> 내 세계의 도서관이 있는 곳 같은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의 장소지? 정말 좋은 취향이구나. 앗. 저 별들 벨들, 별들로 나무를 장식했던 때 기억나? 우리 모두 별에 소원 하나씩 써따라 두었지. 그거 작은 사람들이. 연락이 각자 소원 스스로 도서가 왔지. 얼마나 재있었는지 확실히 나도 여기 좋아하는 도서 정서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래 책 읽은 게 좋거든. 정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너는 무슨 소원을 적었니? 나는... 10. 십... 아이쿠. 몰라. 내가 작곡 가요 심장이 안 좋다니까. 소원은 말음안 이루어져. 이런 너 말이 맞네.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응? 사라졌어 갔어 힌 버림받았다 별이 있는데 별을 줬고 제대 벌.. 체계태 벌을 주면 되겠지? 어 이제 비켜주네? 았어 여섯 열세이열세 갖고 싶어? 그걸 가지려면 게임을 해서 이겨야 해 한다 아이 쉽지 이거 짜졌어 다음 얼 어려질 거야. 맞았어. 다음번 더 어려질거야. 덜 가운데 맞았어. 갱 끝나서 상품 받아. 여기 장견방이 있었지? 쓴다! 들어간다! 너가 전에 편지를 받아준 부엉이구나 맞지?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부엉이 일행이 들어왔다. 아까 초록꽃이 있던 책상.. 책장 여기였던 거로 기억하니까.. 응, 여기 있다.. 책상에 있는 초록꽃 따 꽃을 따라주지 않을래.. 초록꽃을 했겠다.. 정말 고마워.. 그거 무지개 여기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여기 위하나 우선 저장을 해놓고 여기다 꽂는 거지 초록 고이잖아 내가 바로, 내,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이제 내 컬러 전전해서 고마워 문이 들렸다 저 방을 들어가게 도와줘서 고, 정말 고마워. 저자 오 계단 있다. 책은 사람 안에 인상을 남기지. 내가 옛날에 책 싫어했던 했던 일 믿을 수가 없어. 책을 싫어했다고? 그래, 내가 어렸을 적에 무지 싫어했지. 아버지께서 이 이전 사서셨어 사수, 도와달래했어 책을 둘러싸여 사는 게 싫었어 책은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집안 정투 때문에 다음 사서가 되어했어 이제 난 책을 사랑해 책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어 난 그림도 책거 해서 어떤 책이든 내 사파리 들어했지 무슨 일로 생각이 바뀐 거야 비밀이야 말하면 내가 신비로운 소녀질수 없잖아 너무 이야기를 했으면 단말이야지 미안해 안해지마 아리야 규칙에 따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어... 규칙은... 당연히? 따라야 지 그래? 그렇게 음... 생각하는구나. 추구가 가까운 듯해. 우리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이름의 의미는 제목, 읽어본다. 음. 아리아, 이탈리아 공기를 뜻한다. 음악의 일반적으로 오페라 솔로 예매를 한다. 그러면은 달리아, 백두라시 골마 중에 달리아는 우왕과 아 좋은 을 상징한다. 검은 루인 루인은 레오푸인 위에 파성대 이름으로 젖칠한친구를뜻한다정사청미로이야기인 진짜일까? 어디야 길인지 모르겠다. 여기에 길 맞겠지? 맞나보다 휴 정말 좋아하는 책이 되려고 했는데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해보자 응? 정말 결말 결말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할래? 바꾸겠어? 아니면 저자가 쓴 거에서 정중하겠어? 바꾸지 않겠다 그렇구나 이상한 것들로 주문해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기, 기다려 가요 해피엔딩일까요? 또 만나서 기뻐 아가씨 기억나? 뭐 미오 줄레시야너 여행 시작해서 만났잖아 너가은 책을 잊을 수 있을 거 없잖아 이 도서관 끝 끝에 다온 듯하네 우리가 해준 일들은 감사하고 자꾸 인사할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오 이거 해피엔딩 같은데 우선 난안 들어왔으니까 뭐 음. 오 도와주는데? 나머지 엔딩은... 이게 해피엔딩이라면은 나머지 엔딩은 여러분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은 직접 플레이하시는게 좋을거예요. 공략을 영상을 올리면 공략이 될수 있지. 다시 보기로 보실 때고. 말도 안돼. 이제 알겠어. 복똑복 아리아, 기다리고 있었어. 뭐라고? 아리아,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날 걱정하고 있던 거니? 난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이 방을 나눠온 거야. 그래도 드디어 우리 넷이 모였어. 우리가 우리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저 문만 열기 하면 돼. 잠깐. 응? 무슨 일이야? 주문이 그건 뭐야? 이건 말이야, 그냥 기펜이야, 별거 아니야. 아 그래? 아리야? 아 미안해, 중요한 거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거. 아 못자냐, 우리 세계로 들어가자. 아 이게 엔딩을 찾아봤는데. 이게 분홍무 들어가서 의 엔딩이 두개 있고 지금 내가 보는 게 노바, 노말 엔딩이된다 노말 엔딩. 이 도서관 보고 싶었어. 그러니 아무 일 없어도 죽혀야 해. 지시라에선는안 돼. 그니까 알겠어. 멀칠 수 없겠네. 안녕 얘들아. 저소가노어 아리야. 드디어 우리 세계 돌아온 게 대역 기뻐. 우리 세계에 음. 무슨 얘기야? 응? 우리 다른 세계 도서관 쳤잖아. 아 이게 딱그 <웃음> 꿈을 꿨나보네? 아니야 진짜였다고. 음..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데. 달리아 기억 안 나? 에이? 무슨 이야..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꿈이라고 생각해. 루인? 꿈이야. 역시 그렇군, 역시 꿈이겠지? 사서씨, 무슨 일이야, 음. 아가씨? 토끼가 책을 먹고 있어. 뭐, 뭐라고 또, 으아. 식 조용히. 아, 조그만 녀석 때문에 항상 새기책 사야 되니까. 음. 왜 사람들은 토끼가 귀엽다는 거지? 나 토끼가 싫어. 좋다며. 그책운 토끼 녀석 본때 보여줘야겠어. 그래서 책을 뜯어, 뜯어 먹게 두고 나봐라 쟤는 토끼가 싫다고 말해도 토끼 좋아해. 진짜로 시었던 어... 도서관 안에 토끼가 들리지 않았겠지. 내가 또 토끼한테 물리기 전에 진정시키러 가야지. <웃음> 물린다고? 세상에. 응? 조용하니 응. 아직 꿈을 생각하고 있어? 응. 아 생각났다. 내 꿈을 얘기 더 해줄까? 내 다음은 책 발생이 떠올릴지도 몰라. 그래 괜찮겠네. 근데 우선 저기 있는 말씀그룹 토끼 봐야겠지? 그래. 트루 엔딩이 좋으세요. 노멀 엔딩밖에 없고. 노바 엔딩.